This is Young's Beauty Life. Today I'm gonna show you 송혜교 메이크업 in her new drama Boyfriend.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새로 시작한 드라마 남자친구의 주인공인 송혜교님의 메이크업을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송혜교 씨는 피부 표현을 극중에서 그 역할이 호텔 대표님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파우더를 이용해서 정석적인 화장을 표현해 준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파우더를 이용해서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쉽게 생각했을 게 색조인데요. 코랄, 코랄, 코랄이에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코랄 계열을 쓰셨, 쓰셨고요. 거기서 립만 살짝 붉은기가 조금 더 도는 코랄에서 약간 살짝 붉은기가 도는 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1단계 깔끔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토업 크림을 먼저 발라주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토업 크림은 진짜 소량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량을 이렇게 손가락에 덜어서 밝히고 싶은 부위를 이렇게 살살살 펴 발라줍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비와 파운데이션을 반반씩 섞어서 스펀지를 이용해서 얼굴에 도포하여 줍니다. 마음으로는 잡티를 커버하기 위해서 컨실러를 발라줍니다. 송혜교님은 얼굴의 음영은 크게 주지 않으셨는데요. 저희는 얼굴이 혜교님처럼 작지 않으니까 약간의 음영감을 가쪽으로 가 주겠습니다. 스틱을 이용해서 약간의 음영감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도 갓쪽에 주겠습니다. 눌러니다 노래 부르네요. 파우더 팩터를 이용해서 세균님의 뽀송뽀송한 피부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도톰하고 둥그란 눈썹을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본인 눈썹보다 약간 더 길게 그려주세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아이라이너를 조금 길게 들어갈 거거든요. 둥글고 도톰한 눈썹 표현이 끝나셨으면 이런 와이 컬러 펜슬 스틱을 이용하셔서 눈썹 밑부분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컬러 펜슬 스틱을 이용하니까 눈썹 밑부분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지워졌죠? 다음으로는 눈, 아이섀도우를 해주겠습니다. 홍혜규님은 어차피 얼굴 전체 컬러가 코랄코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에뛰드 볼터치 코랄 색깔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겠습니다. 그 전에 눈 위에는 파우더를 좀더 조금 더 도포하겠습니다. 셔츠를 넓게 펴주겠습니다 다음에 볼에도 그냥 같이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진한게 한톤더 쌍꺼풀 라인에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오렌지 톤을 네, 여기 이 오렌지 톤을 이용해서 좀더그라데이션 시켜주겠습니다. 이 오렌지 톤을 올해도 발라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코랄색 중에 약간 진한 코랄색을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을 한번 더 잡아주겠습니다. 요색이죠? 이 들어간 이 아이섀도우를 눈 중앙 부위에 살짝 얹어줍니다. 그눈 밑에도 약간 칠해서 밝혀줍니다. 네, 아이섀도우는 끝났고요. 이제 아이라이너입니다. 네, 해변님은 아이라이너를 진짜 얇게 눈썹 점막에 완전 접촉을 해서 쭉 빼서 위로 올려가지 않고 밑으로 본인의 눈 길이보다 약간 더 빼주셨어요 네,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라이 하기 전에 뷰러로 먼저 씹어서 뒤속 올라간 속눈썹을 표현해 줄 건데요 혜교님은 속눈썹이 약간 자신의 속눈썹인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한 것도 거의 표시가 안 났어요. 그만큼 굉장히 깔끔하고 자기 본연의 이 목구미가 너무 예쁘시기 때문에 모를 막 덕지덕지 바르지 않은 깔끔한 화장법을 추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조 속눈썹은 묻히지 않고 자신의 속눈썹을 바짝 올려서 그 깨끗함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눈 점막에 최대한 가까이 하셔서 옆으로 길게 조금 너무 많이는 말고요. 조금만 빼주세요. <목소리> 아이라인을 다 그리셨으면은 아이섀도우 진한 색을 이용해서 이 아이라인 그린 경계선을 조금 풀어줍니다. 스무스한 이미지를 위해서 이 브라운 컬러 계열을 사용할까 합니다. 가루날림이 눈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톡톡톡 얹어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더편하실거예요 아이라인이 끝나셨으면 은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마스카라는 속눈썹에 잘 접촉이 되도록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인데요. 제가 코랄코랄코랄이라고 했죠. 여기서가 코랄계의 립스틱을 발라줄건데 거기에다 또 약간 붉은 계열의 립스틱을 안쪽으로 발라서 블라데이션을 해주겠습니다. 전에 글로시한 입술 표현과 혜교님은 입술이 굉장히 두툼하고 둥그스름하고 볼륨감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안 그러니까 립 라이너를 이용해서 그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립 라이너를 사용하실 때의 팁은 색깔, 이 피부에 그려보셨을 때 색깔이 별로 튀지 않는 립 라이너 색깔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쪽 선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이이 선, 이쪽 바깥으로 나온 부분을 연결해서 산을 만들어줍니다. 네, 제 립라인은 현재 저의 입술 색깔과 비슷하죠. 이런 걸 사용하시면은, 어색하지 않고 본인의 입스처라 보일 수가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올라가셔서 시에 어째서 올라가셔서 연결해줍니다 네 그리고 송교님은 여기 입술선이 분명하진 않으시고 약간 둥그 그냥 둥그세요. 그래도 약간 호문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둥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약간 여기가 둥그러지면 윗입술이 좀더 두툼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다음에 이쪽 라인을 이용해서 밑에 입술도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입술, 입술 라인에 입, 입술 본인의 입술 밑에 그리시면은 그림자 효과때문에 더 두툼해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다가 틀리시면은 면봉으로 지우시면 되기 때문에 뭐 완전 너무 신중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쓱쓱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대충 윤곽을 잡으셨으면은 촉촉한 입술 표현을 위해서 저는 밑방을 먼저 바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애정하는 맞추비 밑방인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칼라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코랄 계열 립스틱을 사용해서 살살 펴주시고요. 붓을 이용해서 더 펴, 펴주겠습니다. 예열의 립스틱을 바르셨으면은 이제는 붉은 붉은 계열의 립스틱을 이용하셔서 네, 약간 핑크빛으로는 붉은 계열의 립스틱이에요 안쪽으로 발라준 다음에 붓으로 살살 펴주세요. 이렇게 해서 효교님의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남자친구의 송혜교 씨 따라잡기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네, 이 메이크업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볍고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 영상으로 따라 배워보시고 한번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and 댓글도 많이 달아 주세요.